여기는 가정에 사는 곳이라 굉장히 떠들면 더 싸다구를 맞을수 있어요 <웃음> 조용히 좀 합시다 마가 안져봐 알았어 빨리요 아빠 그만 여쭤봐 아, 아 마스크 받을건데 오똥배 이게, 이게 다육이거든, 봐봐. 와, 여기서. <목소리> 옛날에 여기 진짜 이런 것다 이거 엄청 많았어 이거 차리는게있거든안되 오늘 어게 여기 왔다. 응? 응? 응? 요 응? 거 응? 응? 그냥 가만히 있어도 멋있다